이티즈가 갖고 있는 흑영룡을 깨우지 못해 발생한 내용입니다. 만약 스킨십을 통해 이티즈의 흑영령을 봉인해제시킨다면 당신은 이티즈의 사랑의 바보가 될 것입니다. 오늘 시 청해 주시 사해 ISTJ 와유인 신고 하시 기원 ISTJ 월 멤버십 그 하시 마 Bonin Dung f a s Vlog, ASMR 둔 Total Negaji Benefit y u l New Leel s u t s u b n a d u c h